구설시비가 따르는 터다. 그. 근데 사람이 없어. 생명이 이런 움직임이 한 개도 없어. 그. 주인은 그럼 기운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같 혼이 없어. 그러니까 산 사람인데 죽은 사람 같아. 점이 엄청 진해지면서 흐름이 좋았단 말이야. 근데 써내려가면 갈수록 흐려져. 아, 나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아, 머리가 터져나올 것 같아. 아니 땅의 기운이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이 그런지 이 터에서 이 사람을 버린 걸 봐. 귀신들도 이런 것들은 쳐다도 안 봐. 아, 미쳐버리겠네.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 요즘 뭔가 표정이 바뀐 거 아세요? 그래요? 느껴져 왜냐면 우리 나의 주특기인 이제 터줏대감 할아버지가 네. 앞장을 쓰셔가지고 네.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얼굴 표정이나 제스처나 목소리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변화가 와요 약간의 남성적인 느낌이 음... 자꾸 나오지 어잘 됐다 제가 오늘 안 그래도 <웃음> 털을 가져왔는데 아 진짜? 그러면 터줏대감 할아버님이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주소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우리 할아버지를 모시기 직전에 또 우리 할아버지가 쓰시는 글이 있어서. 아, 여기다 쓰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제 부적종인데, 저는 이제 화경으로 보지만 할아버지만의 이제 방법으로 주소를 좀 적어 볼게요. 아, 알겠습니다. 어, 네네. 보자, 보자. 엄청 크다. 위아래로. 엄청 넓은. 근데 사람이 없어. 사람의 온기가 없다. 왜좀 온기가 없어요? 집터 기운 자체가 그러다.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터의 기운이 없다. 이 근처 주변이 너무 빽빽하게 너무 많네. 뭐 어떤 게좋 집들이 건데. 많아. 뭔가 좋다고 해서 다 삼삼오오 모여서 어중이더중이처럼다 모여 살고는 있지만 음. 여기서 진짜 내가 잘 지키고 가야 그 명성을 이어갈 수 있다. 잘 지킬 수는 없는 거예요?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근데 이 집뿐만 아니라 그집 주변 전체가 다그 명성을 잘 지키고 가야 된다. 음. 항상 구설시비가 따르는 터다. 지금 현재 있는 그 주인은 기운이 지금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후이 없어. 산 사람인데 혼이 없어. 어. 그러니까 산 사람인데 죽은 사람 같아. 산 사람은 맞긴 해요, 사실. 응. 근데 그만큼 기가 없어. 그게 집터 기운만 봐도 볼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치. 집터의 기운으로만 봤을 때 생명의 이런 움직임이 한 개도 없어. 이런 나무도 있어야 되고 꽃도 있어야 되고 생명. 풀떼기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풀조차도 살아간다 하더라도 힘이 없고 금방 시들어가고. 그게 주인의 기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의 기운도 그렇고 주인의 기운도 그렇고 그걸 잘 활용을 못한 사람의 어... 잘못도 있다 여기는 좀 기운이 좋은 사람이 들어가도 조금 들어가면 그만큼 닦는 데는 오래 걸린다고 한다 선생님 말씀대로 요즘에 여기 땅에 문제가 좀 있어요 주인도 그렇고 이 땅도 문제가 좀 있는데 뭔가 좀 잘 해결하려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나는 땅을 한번 뒤집어야 된다고 봐요. 왜 우리가 바갈 일을 하잖아요. 땅의 기운을 뒤집어야 돼. 음. 음. 근데 지켜가기 음. 어려운 자리예요. 어, 나왜 이렇게 머리가 아파? 어, 머리가 터져나올 것 같아. 아니 땅의 기운이 아니라 여기 사는 사람이 그런지 어, 갑자기 열이 확 올라오면서 여기가 터져나갈 것 같은데? 요즘 좀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분한테. 아 미쳐버리겠네. 내가 이거 누군지 대게 빨리 알게 되는요 조금 더 질문해 볼게요. 이분 유아인씨 아 어머 요즘 에 유아인씨 문제 있는 거 아시죠? 아 그쵸 마약 그... 때문에 문제가 아직도 근데 그거를 하고 있어요 집에도 압수수색을 했는데 정확히 결과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 집의 기운이 정말 안 좋아서 유아인씨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건가 봐봐 이게 할아버지가 내려주신 이 집터의 기운이에요 어. 여기서부터 써나려 갔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딴딴했어 점이 엄청 진해지면서 흐름이 좋았단 말이에요. 네. 근데 써내려 가면 갈수록 흐려져. 점점점 아 없어. 뭔가 베베베 꼬이면서 없어지죠. 음 터의 기운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닌데 사람이 네. 누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네. 자리 정착을 못 했던 거죠. 자꾸 자기가 여기 들어가서 동동동동 됐는지 안 좋은 쪽으로 갔었고 아무리 좋은 자리라도 나와 맞지 않으면 튕겨져 네. 나가버려요. 이 터에서 이 사람을 버린 걸로 봐. 안 맞는 터에 주인이 들어가면은 이런 안 좋은 일도 더 상승을 시켜고 어, 그럼요. 건가요? 약간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기만의 세계가 독특한 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넓은 공간은 그렇게 맞지 않아요. 아 그리고 좀 아이고. 아담하고. 스몰 사이즈의 그런 집. 길을 땡겨서 쓰는 사람인데 너무 큰 집에 가다 보니 그거를 다 분산시켰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는산 사람인데도 죽은 사람 같다. 아버님이 현재 상태를 봐주신 거 같아요. 네네네. 어... 앞으로 좀.. 잘 풀릴까? 요 그런 질문 하지 마. 그잘 풀리겠어? 이런 것들은 잘 풀려도 안 되지. 더 벌은 받아야지. 이거는 정신병이 정신병. 귀신병도 아니야. 귀신들도 이런 것들은 쳐다도 안 봐.